반갑습니다. 저는 국토리문화학교라고 어, 지역의 인물다운 조사 자원조사를 통해서 역사이나 콘텐츠를 개발하고 아이들과 함께 또 이것을 어떻게 미래에 기획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시봉 대표님께서 어, 기록이라는 거를 직업으로 가지지 말라고 많이 얘기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들로 밥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 지금 상당히 많이 긴장됩니다 어, 오히려 제가 외부에 나오면 실전에 강한 편인데 아까 그 가족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하냐고 물으면 뭐말 봐서 뭐 한다는데 모르겠다고 라 얘기를 한대요 근데 아까 제가 유일하게 이 미인계가 통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떨리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 발표를 통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물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이런 일을 한다더라 만약에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1좀 줘라 외부적으로 좀 영업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제가 20분이라고 그 사회 발표 시간 얘기를 들어서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20분에 끊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담기는 사실 이 20, 사실 20분이 좀더 걸릴 수 있겠죠? 그 발표 시간에 모든 것을 담기는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그 마을 자원조사를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만 일단은 잘라서 가져왔고요. 그 나머지 그 이야기들이나 어, 사례라든가 이런 것은 어딘가에 지금 돌고 있을 텐데 저희 도토리 문화학에서 제작한 그 책자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는 대 마을 기록을 담다 해서 제가 구로공단 이야기와 가기공동이라는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 사실 구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1 9 6 0년대 산업화, 노동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여전히 그 부분들로 관광산업이나 역사자원이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그 그 얘기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마을 기록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전공도 이제 관련 전공을 하고 일부 원래는 자그 마을을 다니고 이런 걸 했었는데 사실은 대학원을 들어갈 때 저는 다른 전공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이거 정말 사람들을 만나는 건 좋은데 이 만나서 이야기한 녹취라고 하죠. 인터 것을 다시 한글만 하고 다시 푸는 작업이 너무 녹아단 거예요. 힘든 것에그해서 내가, 내가 다시는 이직거리안 한다 하고 사실은 다른 일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마을 주민들을 만나면서 생각했던 게음그 많은 그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많은 지원 사업들이 있죠. 그래서 주민들이 그 지원금을 받고 사업을 하면 한 2년, 3년은 활발하게 진행을 하세요. 근데 한 3년 지나면 많이 없어져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힘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공모사업에 인한 그런 지원금이 다 사실은 3년이면 거의 끝나죠. 끝나면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누구나 할수 있는 사업을 통해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를 먼저 알고 정말 역사 자원을 기록해서 우리 동네만의 특화된 사업들을 좀 만들어 가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어떤 다른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 마을 역사부터 좀 기록을 하는 것을 제안을 했었고 2014년부터 그 일을 하면서 주민들과 만났는데 음 그렇게 이제 서울에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항상 시골에 사다가 서울에서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저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 상당히 큰 국가의 실책으로 자리 잡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그 국가의 그 흐름에 따라서 잘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지는 않지만 여전히 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로공단과 가리봉동. 사실 구로공단이라는 곳과 가리봉동의 위치를 보면은 구로구는 서울에서도 제일 끝이에요 보시면. 음. 제일 끝에 있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부로 분들에게, 요거를 한 270도 싹 돌리면, 한바토 지도랑 닮아있죠. 그러니까, 어, 우리 뷰로라는 곳은, 이제, 별거 아니지만, 지도에서도 한도 한도를 닮아있으니까, 자부심을 가져라. 라고 억지로 끌어오기도 하는데, 네. 이, 그, 사실 그렇지만, 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셨지만, 그 저는 스토리텔링을 할 때, 전혀 없는 이야기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마을에서 찾은 이야기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로가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 사실은 1965년 이전에는 60년 이전에는 서울도 아니었죠 경기도 부천이었다가 그전에는 어부평으로 속했다가 이랬던 을이죠 그래서 구로구 안에서도 가로, 그 제가 다루고자 하는 구로공단과 가기 공동은 그렇게 있습니다 1966년에 이제 그 국가에서 한국 수출 산업까지를 조성하면서 1차, 2차, 3차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자리공동 사실은 이 전에도 마을이 있었지만 자리공동이라는 마을은 어, 수출사단지 1차, 2차, 3차가 생기면서 상당히 큰 변화를 겪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년대 마을로 제가 잡아봤고요 아 상당히 떨립니다 <웃음> 네, 제가 혹시라도 실수를 한다면 박수 많이 쳐줄게요 <웃음> 네, 그래서 이렇게 어, 나와 있는데 사실 부로 봉단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 여기 2차, 3차는 부로가 아니죠 근데 사실은 이 당시에는 이 금천구 지역이 다 구로였어요. 구로구였는데 나중에 그 워낙 인구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분구가 된경우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마을을 조사를 할때 행정구역에 맞춰서 조사를 하기보다는 과거에는 이 마을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 마을이라는 영역은 어떤 곳까지인지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구로공단과 가리공동은 조사하다 보니까 또 사업으로 연계가 돼서 가리봉동은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이고 또 구로공단은 근천이나 구로에서 상당히 이제 그 근현대 산업단지로서 그 투어 연계 이런 컨텐츠 연계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3년에는 근천과 구로가 함께 이제 구로공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은 그런 자원조사를 그 진행했었는데 2016년에는 이제 구로구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진행을 했는데 당연히 저희는 저희 생각 속에는 1차, 2차, 3차가 다 이제 구로공단이기 때문에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구의 입장은 또 달라져요. 왜냐하면 2013년에는 금천이랑 구로가 같이 공동으로 했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2016년이 되면은 이제 구로에서 했으니까 당연히 이쪽 지역을 생각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 생방송으로 나간다고 하셨는데, 조금 이런 얘기를 해도 돼요?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금천과 구로가 이 구로공단을 가지고 컨텐츠 사업을 어떻게 보면 하고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어느 마을을 같은 어떤 하나의 그 컨텐츠를 가지고 어,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구로부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당연히 1차 지역 그 단지를 중심으로 할수 밖에 없는데, 저희가 1차를 중심으로 하되 2, 3차를 같이 진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봤습니다. 저희는. 네. 그래서 그 과거의 자료들은 사진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 제가 여기에서는 사진을 많이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을 뒤져 보면 그냥 부로공단 아니면 현재는 그 이름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바뀌었고 별칭은 지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단지, 2단지, 3단지를 다 지벨리라고 하는게 구로, 금천, 구로공단 다 이니셜 지를 따서 이제 실리콘밸리를 넘어서 우리는 세계로 가는 이제 지벨리다라는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데 그딱 보시면 아시지만 그냥 건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무엇을 조사하느냐라는 이제 여기에서 어떤 스토리가 나오고 어떻게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라는 얘기가 나오죠 하는데 사실 마을로 보기는 힘들고요 구로공단은 이제 산업단지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그 건물을 확인할 때, 물론 그 서류적인 것, 이제 무슨 기록이라든가 사료를 미리 조사하지만 현지 조사를 들어갈 때는 사전에 어떤 것들을 파악해야 될지 쭉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그 특히 일단지 같은 경우는 그구청에서 어떤 공문을 보내도 협조가 힘든 한두 곳을 빼고는 전체를 다 발로 뛰면서 다녔어요. 저희 연구원들이. 그래서 지하부터 옥상까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옥 지하서 옥상까지 또는 옥상에서 지하까지 거꾸로 걸어내려오면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조사한 것, 그리고 그물이 기본 현황, 외부, 내부, 휴게 공간, 옥상, 기타 이런 부분을 다 해서 어, 이곳이 정말 그 지금 디지털 산업단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의 모습이 어떤가, 과거 어떤 연계를 가지나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제가 예로 가져왔는데 이제 건물 전체의 사진을 찍는 거죠. 그리고 물론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건물을 앞에서만 찍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것이 있는지, 주변 경과, 그 외형은 어떤지, 그 내부 모습.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기존에 조사되었던 이제 1960년대 구로공단의 모습과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또그 변화 속에서 어떤 또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고, 층별. 그리고 층별을 앞에서 보지만 사실은 안에 들어가면 바뀐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그 서울 산업단지 그 어, 산업단지 공단 분들과 이 자료를 공유를 했는데 사실은 그쪽에서도 파악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1인 기업도 많고 요즘은 그 바뀌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조금 그 업데이트 되는 게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다 찾아다니면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다니다 봤더니 디지털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IT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손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공시설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IT라고 하면 생산 공장이라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그 서울 산업단지, 그 디지털 산업단지, 어, 지벨리에 들어가는 조건은 공장이어야 돼요. 산업 자체가 생산이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 그런데 어떻게 그 지벨리라는 공간에 이 IT 산업들이 그렇게 많을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1960, 70년대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생산과 현재의 생산의 이, 그 생각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IT 컨텐츠도 생산이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고 그분들이 이곳에 넣으려면 또 생산이라는 항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IT 직종도 다 생산 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옥상. 아무래도 그 저희가 자원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인터뷰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과거에는 건물이 넓고 낮았는데 지금은 척고 높다. 그래서 과거보다 인원은 훨씬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 좁은 그땅 안에 많은 건물이 있다 보니까 휴게 공간이 없죠. 그래서 많이 있는 것이 옥상 정원을 많이 형성을 해 놓고 이곳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옥상에서 봤을 때 그런 구로 공단과 주변의 풍경은 어떤가 그리고 지하주차장은 어떤 모습인가 해서 정말 저희가 겉에서부터 쭉자 이런 것을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찍죠. 그리고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살고 있는 그 생활하고 있는 뭐 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음,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 저희가 구슬 기록을 할 때, 그, 어느 특정 분야만을, 그, 그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불특정 다수를 만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소개로 또는 좀, 그래도 좀더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마을을, 그 마을 이야기를 역사를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고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마을의 어떤 특히 그 재개발이 그 무산되거나 특히 도시재생으로 넘어간 경우는 재개발이 무산되고 도시재생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그뭐 이런 쪽으로 넘어간 팀이 많기 때문에 좀그 마을 안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하고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반대 세력이 생기게 돼서 그러면 저희와 같이 일하는 분들은 그 반대 세력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가지시고 안 만나기를 원하세요. 근데 저희는 양쪽 이야기는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로어보면 노동자분의 이야기를 예 들어서 가져온 걸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올라왔고 하루 14시간씩 일하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고 우리를 사람으로 오지 않고 밤낮으로 굴렸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가면 많이 아시다시피 비타민인 줄 알고 줬는데 알고 봤더니 각성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불임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이제 설탕도 상당히 많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그런 그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고 인권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데 과거에는 그 이야기만 계속 그 듣게 되니까 우리는 한쪽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기록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마을에서의 기록도 그... 마을의 사관의 역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저그 기록이라는 게 어떤 한쪽에 치우치되다 보면 다른 부분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저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양쪽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단공이라는 이제 산업단지 분단에 이제 본부장을 여구했던 분을 찾아갔는데 이분의 생각은 어떤 거였냐면 나는 그때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시에는 성경제 후 복지였고 그때는 굶어 죽지 않는 게 먼저였다. 그래서 정부에서 경제를 먼저 일으키고 복지는 그 다음이었던 시절이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어, 오아놨네요 생각해요 라고 이분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 지,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분의 이야기나 이분의 생각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보면 그때 그 당시에 그 정책에 상당히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분이겠죠. 근데 아래 보면 산업, 그 산업단지 공간그 같은 산단공 분이지만 이분은 노조관리 담당자였는데 이분의 이야기는 또 뭐였냐면 나도 중간에는 힘들었다. 위에서는 노조 타산하라고 하지. 노조에서는 그게 원래 다라고 그러지. 노동자들 마음도 이해하고 공장도 이해하고 이분은 중간에서 딱 죽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게 여기에서는 제가 놓치는 않았지만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나름대로 조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 가서 그쪽에서 예를 들면 5천원 올려 달라고 하는데 아 그래도 한 3천원 올려줘서 좀 이렇게 해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그 노조분들도 찾아가서 아 이거 지금 사이 좀 어떻게 해봐 그리고 이분은 노조분들이랑도 친하가 되는 입장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이분은 그 노동과는 상관이 없지만, 어시죠 이제 그, 부로공단 쪽에 부모님이 일을 하시면서 가리공동에 살았던, 현재 이제 지벨이라는 곳에 3D 페인팅 학원 원장을 하고 계신 분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이분을 만나려고 간건 아니었으나, 만나보니까 이분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수출의 여인상 앞에서 찍은 사진도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고, 제가 가리공동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고 보여드렸더니 어 여기 우리 외삼촌 가게였어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다니다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분은 내가 어릴 때부터 나가요. 자잘 동네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공단에서 자궁공장 하셨고 어릴 때 추억 때문에 성인에서도이곳을보편하고 이분 말씀으로는 헬기 본문처럼 자기도 어느 순간 봤더니 집에 이어 와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기술 기록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다만 이제 군술 기록에서 조금 이번에 제가 이제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저희는 계속 왜냐하면 그 시절까지 저희가 2015년, 16년에 사업을 했던 그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조금조금씩 사람들을 만나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과거의 분들도 중요하지만 현재 노그 지벨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고 하죠. 지금은. 그분들도 조금조금씩 만나고 그곳에서 청년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좀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슬기록은 좀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여러 사람을 만나봐라. 그리고 하나의 포커스를 처음부터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그 스토리를 만들고 컨텐츠화하려면 그 부분에 너무 한정되지 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그 구슬기록의 내용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먹거리겠죠. 그 구로공단 시절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리가 그 먹자골목이에요. 과거 구로공단 시절에도 먹자골목이 여기에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그 구로디지털단지역 구로공단역에서 바뀐 이름이죠. 여기에서 지금은 깔깔거리라는 이름으로 남아있어요. 깔깔거리라는 걸 이제 구로 구에서 이제 만든 이름이 이제 깔끔하게 차리고 깔끔하게 먹자 해서 인생이다 배경을 먹으면 배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웃음> 아 재미는? 아, <웃음> 네. 이게 아가야 네? 아, 어떤 생각하셨어요? 즐겁게 웃으면서 즐겁게, 즐겁게 웃으면서 즐겁게 노동하죠. 왠지 1970년대에 만들어졌으면 그런 이름이었을 텐데 이거는 이제 그 현대에 와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깔끔하게 차리고 깔끔하게 먹자, 깔깔거리. 문제나 그 근데 그 부분이 물론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노동자들이 유일하게 그 심을 그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그 공단 안에서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 당시에 남아있는 가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가 물어봤는데 다그 새로운 가게들이 들어오고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래서 이곳도 다 한번 가게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다니면. 그러니까 자원조사는 저는 노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은 안 됩니다. <웃음> 아 물론 이걸로 먹고 살지만 그 돈이 안 된다는 게 정말 우리의 그좀 나중에 여기 시군 관계자 분들 계시면 연구원 인건비 좀 많이 주십시오. 그분들은 연구원 인건비가 그 많이, 많이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이거 하려면 6개월 프로젝트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렇죠 대표님? 네. 예. 그기 때문에 많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저희가 다 찾아서 다 표시하고 빨간색은 고깃집이 밀집되어 있고 노란색은 이제 실내 포장 마차가 밀집되어 있고 초록색은 사전 막걸리가 많이 있고 파, 그 사번 4번 근데 대부분 프랜차이즈예요. 근데 4, 그 4번 파란색은 그래도 그나마 프랜차이즈가 없어서 저희가 추억의 거리라고 이름을 지어본 이렇게 하나하나 또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구로공단을 지나가서 그 구로공단 사람들이 많이 생활했던 지역인 가리공동을 좀 보겠습니다. 그 가리공동은 사실 그 전에도 마을이 있었고 그 농촌 마을이었지만 이제 구로공단이 생기면서 이제 새로운 주거지가 형성됩니다. 이 그래서 구로 그불로공단 안에 물론 기숙사가 있었지만 거기에 수용률은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그곳에 그 기숙사에 들어갈 수 없었던 분들이 많이 오기도 했고. 또, 일부는 기숙사 생활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몇 시까지 들어가야 되고 이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유를 찾아 나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로공단에 대한 그 구로공단 바로 옆에 있는 가리공동을 저희가 이제 같이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그냥 도토리문화학교에서 아, 우리는 보난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지역에서 작은 문화의 역할을 해본다 생각하고 하자 해서 했는데 이제 이 마을이 도도, 도시재생 그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도시재생 공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과의 갈등이나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고 고민하다가 아,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끝. 그, 음,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조사를 할때 그, 불호공단, 지금의 그 지벨리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 저희가 공문을 필수로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그 첨단 그 산업을 하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공문이 늦어져, 공문은 늦어지는데 우리는 해야 되고, 그럴 일을 기간은 정해져 있고, 처음에는 공문 없이 들어가서 쫓겨나기도 많이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사진 찍는 게다 보이니까 이 사람 수상한 사람인 줄 알고 많이 쫓겨나기도 하고요. 또 거기, 구로공단갈 때는 옷차림도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오피스룩으로 가야 앞에서 안 잡기 때문에 힘들지만 구두 신고, 스커트 입고, 정장 입고, 이렇게 가가지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몰래 찍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또 마을을 갈 때는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저희는 이제 학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습니 다음에 대해서 일부러 하는 학생이다. 물론 나중에는 아세요. 이제 다시 이제 관계자분들은 이제 사실 우리가 이렇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가는 이유가 저희가 어떤 구 또는 시에서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은 저희한테 민원 상황을 계속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서울시에서 공문을 해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들어갔던 게그 특히 그리고 도시재생에 그 가는 그 과정 동안 10년 넘는 기간 동안 상처를 많이 받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반감을 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때 그래서 저희는 학생이라고 얘기하고 많이 들어갔어요. 학생이라고 하면 내아네 손자 생각난다, 손녀 생각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좀 챙피한 얘기지만 어떤 분들은 아니 학생이 왜 이렇게 늙었냐고 <웃음> <웃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니면서 자연했고요. 그래서 유형자원, 무형자원으로 나눠놨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형자원, 무형자원이있죠 그래서 지정문화재나 이런 것들 생각하는데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유형자원은 사실 지정문화재가 맞아요. 이그 옛날부터 이루어졌던 칡백나무재라는 유형자원이 있고 그에 유형자원은 사실 지정된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연탄창고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든가, 아니면 과거에 쪽방이 남아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현재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다 유형자산으로 찾고, 또, 부루공단이나가리공동에 대해서는 문학이나, 뭐, 아니면, 뭐, 노래가사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데를 다 이제 찾는 것은, 저희가 이전에 이미 한번, 그, 1900, 그 2013년에 진행했던 1차에서 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활용을 해서, 추가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나와 있고 가리공동은 과거에는 이제 그런 부로공단의 주거지의 역할을 했지만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언덕에서 바라본 가리공동 시장 들어가는 빌트와 부로트 그 지벨리 3단지 산업단지 3단지가 보이는 그 요곳을 저희가 찍었는데 보면은 진짜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공존해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다리봉 시장 안. 사실 현재는 그 여기에 보이는 이런 건물들이 다그 벌집이라고 불리는 그런 집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상당히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사진 넣다보면 끝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디에 있나요? 그 책들이 돌아다니는 책들을 좀 잡아서 보시기만 하고요. 그래서 대신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중요하게 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 한 분들 중에 현재별들이 쪽방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그때 그 시절 환경은 우리 부부 주택들 단지지만 뭐어 형님 누나들이 여기서 계속하면서 여건이 그 여건이 아주 안 좋았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보셔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도시 재생을 한다라고 얘기했으면 뭐그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얼마나 낙후된지 알까 근데 또 다른 이야기들 그, 그다 지금은 가산동에 살지만 과거에 구로공단에 살았던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제 기숙사가 안 돼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는 경우도 많았다. 기숙사는 멍하니까. 근데 이 방시에 이쪽 방 가격이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두명세명이이 방에서 살았는데 교대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교대가 있으면 그 주간 야간이 있으면 주간 근무자들이 일을 한 동안 야간조각 와서 자고 야간 근무자들 나가면 중간조각 와서 자고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이분들은 그래도 그때는 이거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지금으로 따지면 쪽방이요? 라고 이, 아니 쪽방이 아니죠. 원룸이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그 최초 원룸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여기 사람이 아주 꽉 차있어서 시장에 이 시장 과거에는 영동보다 붐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상당히 뭐 온라인을 했을 정도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물론 가리봉 시장만 했지만 그 불어공단 시절부터 있었던 보영탕이라는 목욕탕이 아직도 남아 있고 영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과거에 그 찾다 보니까 뭐 하사와 경장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하는 노래방이 있다라든가 그이 당시에 많이 갔던 보고장 그 분들이 뭐 2,000원에 풀키스 한 병을 들고 총을 밤새도록 조금 보고장 이야기라든가 다방 이야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것을 예술가들이랑 같이 엮어서 그 아트투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할 때 같이 그 부분을 그 활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어 그리고 아까 얘기해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누구도 어떻게 보면 문화, 그 문화재로 그문화 보지 않는 거지만 이것 역시 가리봉에서는 중요한 자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리봉의 흔적들을 찾다보니까 이 분의 이야기가 이 영상 가게를 하는 분이 희섭이 엄마 아빠였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데 이분들이 사실은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선행을 많이 했던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지금도 가리공동에 살고 계시긴 한데, 어디 계신지 모른다. 근데, 지나가다 가끔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뭐를 했을까요? 이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혹시 지나가시면 연락을 달라고 전화번호도 드렸는데, 연락을 받지 못해서, 아직 희섭이 엄마, 아빠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다 이름을 그다 땡땡으로 처리한 것은, 이분들이 그 오픈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자원조사를 할때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게 구슬기록이에요. 근데 구슬기록을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분들한테 꼭 한번 점검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얘기한 것 중에 아 내가 얘기하면 안 되는 얘기를 했구나 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 그 연예인도 아니고 어, 공공인도 아니고 그공 뭐라고 하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그죠 공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 사람들인데 그 이야기가 잘못 나가게 되면 이분들이 받는 상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그 확인을 거칩니다. 그래서 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이니까요. 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여기 가리공동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가리공동 와보신 분들도 있고 많이 얘기를 들으시겠지만 그 주민 갈등 중에 가장 큰갈등 중의 하나가 뭘까요? 왠지 아실 것 같아요. 저기 앉아계신 시준정을 선생님. 가장 가리봉의 큰 갈등이 뭘것 같아요? 개발. <웃음> 가리봉하면 떠오르는 거뭐 있으세요? 네? 가리봉동 하면 요즘 많이 얘기하는 아, 게... 네? 맞습니다. 예. 중국 동포의 거리라고 얘기도 하고요. 중국인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중국인이 뭐 60%다 70%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 내부 결고 또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거의 95% 정도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쫑방 하나 하나에 들어가 있는 중국인들을 행복해 보시면 그리고 여기가 바로 그 중국인들이 많이 다닌다고 하는 꼬막길이라고도 하고 동포길이라고도 하는 이거리에요 근데 여기 정말 가보시면 중국인데 차이나타운이랑은 달라요 우린 차이나타운 갔을 때 우리가 항상 먹는 짜장면, 뭐 탕수육 이런 거 있고 되게 깔끔하죠 근데 이곳에 가면은 보면은 생소한 게 되게 많아요 요즘은 양꼬치가 유명해서 그렇지만 처음에 가서 보이는 건 양꼬치집 되게 많았고요 초두부집 되게 많았고요 또그 한자도 간자라서 못 읽는 한자들이 너무 많아서 또딱이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는데 어 많은 주민들이 이분들을 싫어하세요. 또. 좀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이그 세입자의 25%는 중국 동포라고도 하고 뭐 교포라고도 하는 이분들인데 그 주민들도 이렇게 융화가 많이 안 되는 요즘은 그래도 같이 갈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입니다. 이번는 이제 그 남부로운동에 있는 일력시장에 있는 그 조선족들, 중국 영토들이 그 중국 전포들이그그 새벽에 있는 모습, 그리고 간병이 보안인데 여기에 보면 한국이 필수, 아, 한국어 필수 이런 얘기들이 나와. 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족들이 더 많이 보게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조선족 안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지역 감정이, 더, <웃음> 지역 감정이 뭔가 <웃음> 예, <없다는 웃음> 네, 그런 것도 발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뷰를 해봤어요. 근데 인터뷰를 할때 처음에 저희가 이걸 할 때, 연구원이, 그 원고를 봤는데 저희 원고원이 되게 부정적인 시각에만 써놓은 거예요. 뭐 고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한국인만 만난 거예요. <웃음> 한국인 만났을 때랑 중국인을 만났을 때 이거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분은 이제 중국은 북쪽은 중국인데 대림동을 고주하세요. 보통 가리공동에서 돈을 보면 가는 곳이 대림동이에요. 왜냐하면 가리공동은다 쪽방이라고 해서 방한 칸이에요. 근데 대림동은 이제 한 가족이 살수 있는 이제 집이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천 차이나타운은 중국의 전통 음식을 할까? 짜장면, 짬뽕, 만두만 하지. 다양한 음식은 없다. 여기서는 중국에서 조선족만 들어온 게 아니니까 각 지방. 중국 본토의 음식들이 많이 있고 한족 음식도 있고 사천 지방 매운 음식도 있고 다 있다. 인천 차이나타운과 다른 점이 그거다. 또 다양한 음식들이 많다. 그래 이분은 여기에서 이제 가게를 하는데 외지에서 다른 지역 도포들이 많이 몰려든다 왜냐하면 연관거리라보리는 요기에는 그 음식만 있는 것이, 그 음식도 많고 보인되고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또 이분은 이제 그, 음 그래도 딴 지역보다 따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려올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사회적 동물인데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분 얘기하셨는데, 중국 동포도 모여 살기 원하지 따로 살기 원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 오면 본인이 외지에 나갔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 서울 가서 처음에 힘들었습니다. 경상도가 고향인데이 말만 하면 경상도시죠. <웃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분들도 다른데 가면 조선족이십니까?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오히려 여기에서는 본인들이 나 조선족이다 라고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모여준다는 얘기를 하시고요. 특히 그. 연변에 가면은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조선족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에서 유학원 갈 때, 자녀들 유학 갈때 그 유학원 그 정보를 막 보잖아요. 어느 지역에 뭐를 가고, 어떤 코스를 갈하는데그 중국 조선족, 그 연변 쪽에 가면은 한국에 갔을 때 어느 지역에 정착하고 그이 가리봉에 대한 정보가 쫙 나와있대요. 그 초등학교는 어디를 가면 조선족이 가고, 이런 얘기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이제, 한국 분은 또 다른 얘기를 하세요. 서울의 인력시장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구역 이쪽이 보면 인력시장이다. 3시 반부터 박짝지거를 하다. 그니까 러 노동인력시장이다. 뭐 이런 얘기 쭉 하면서 그, 그분들 모셔가는 인력시장에서 5, 6시까지 하니까 무서워서 일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 여기서. 왜냐면은 하술 마시고 안 좋은 사건들도 많고, 이렇다. 그래서 우리 직원 출근하는데 소불고 그런 일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 보니까 부정적 그 시각을 가지게 는것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생활 속에서 오는 문제들의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이 보시는 게 뭐냐면 여기 그 쓰레기 무단투기 하지 말라는 얘기. 여기는담백국수를 넣어주세요 했지만 원래는 제가 여기에다가 조금 더 심한 녹설 비슷하게 쓴 거를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직원이 어제 그그 부장님께서 그, 그 이거 사진이 안 보인다고 다시 골라달라고 해서 제가. 그, 외부에 있어서 좀 넣어달래서 이걸로 바꿔놨더라고요. 뭐 정말, 죽여버린다는 얘기가 있어 걸리면 너 죽여버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살벌하게 이제 써놨는데, 보시면, 뭐, 여기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 입장으로 나는 영업을 하니까, 이분은 이발소를 하니까, 또 동포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동네 사람들은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분은 조금 그 중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무 문란하다 생각이 근데 사실 이 사람들도 문란하겠습니다네 <웃음> 그리고 이제 생활 수준이 우리나라 70년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어떤 분들이 이걸 문화로 보시는 분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에 와서 이분들은 쓰레기를 그렇게 버리는 그 종량제 봉투하고 이런 문화가 형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게 에 오는 갈등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여기에 보면 음식점 같은 경우는 실내 금연이죠 그래서 원래는 밖에서 피워야 되는데 밖에서 피우면 또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요런 걸노는 분들도 있어요 식당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식당 밖에 화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화분들이 뭐냐면 왜냐하면 대안을 찾은 거죠 이분들은 나름대로 딴데 가지 말고 여기서 피워라 근데 또그기에서 피우는 것 자체가 또 뭐이 음식점에서 뭐몇 미터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불법이래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암암리로 얘기하는 게그 이거 내집 아니다. 나 저쪽에서 왔다. 이거 내가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나름대로 이런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암암리의 방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 싫어하지만 또 중국 국적인 어떤 분은 본인도 역시 차별당하는 거에 대한 또 불만을 얘기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 한국의 인종 차별, 지역차별이 미국에서 온 교포들은 재미교포고 재일교포고 이렇게 하는데 중국에서 온 조선족은 외국인이다. 근데 이건 사실 그 제, 제도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F4 그 여권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교포인데 본인은 F4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있고 같은 가겨, 가, 가족이지만 그 안에도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갈등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서는 제가 짧게 다뤘지만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사실은 그 짧게 준비했는데 제가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오늘은 가리봉동, 왜냐하면 가리봉 같은 경우는 그 1990년대 이후에 거의 중국인으로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되게 심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뤘는데 그 안에서 만났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한 줄씩만 좀 적어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같이 상생하면서 살고 서로 같은 주민식으로 살고 있는 그날까지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사람들 무시할 거 아니다.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산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지 중국에 가면 그분들은 아파트 주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한국인이 하신 얘기예요 그거는. 그리고 어떤 분은 저희 아들은 제외동 분인데 저는 아까 그분이었고요 그리고 주민이 스스로 해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부터 이거는 이제 도시대생 관련된 분이 한얘기예요 그리고 한국분인데 이분은 중국 사람보다 이해도 많고 훨씬 낫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요 왜냐하면 이분은 한 10년 동안, 아 3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이분들이랑 상당히 친해지고 중국 음식도 상당히 잘 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교류를 했던 한원이신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어, 어떤 분은 가리봉이라는 분을 가면 공간이 많아서 장사가 잘된다 이런 실제로 포토션 <목소리> 가위에 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 지금 <목소리>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까 우막길을 이제 뭐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서 특화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문화를 <목소리>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나도 잘 모르겠다라는 <목소리> 얘기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까지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준비하는데이러한 많은 이야기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가 기록하는 물론 우리 마을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우리 마을에 대한 그 기록을 하지만 개인의 기록이기도 하고 공공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기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서도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최대한 그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곳에 갔을 때는 딱 필요한 얘기 빼고는 그분들이 쭉얘기하기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저 말이 되게 많은 편인데 이분들을 만나면 말씀을 주십니다. 그서 그렇게 해서 많은 다양한 분들을 만났었다라는 사례를 제가 지금 얘기를 했고요. 어네 짧게 20분 넘어갔나요? 아니에요. 20분 딱 19분 하셨어요. 1분 네. 저 시간 지키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예더 할까요? 힘드시잖아요. <웃음>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궁금한거 있으면, 네. 무섭습니다. 네, 마을에 가면요, 네.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이장님, 통장님, 부명회장님 모일회장님 이런 분들.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한테 뭘 물어보려 그러면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라고나. 네. 아니면 그분들이 얘기 다 했는데 할 얘기가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분들 말고 이제 할 얘기가 없어요 하는 분들이 잘해서 얘기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들을 수 있는 노하우가 혹시 있으면요? 어 일단은 저는 그 마을에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떤 경우에는 그 마을에서 어느 정도 그 팀맨이라고도 하죠. 그 이장님, 뭐 주민자치위원장님 이런 분들을 만나면 그 사업으로 갔을 땐 되게 빠르게 가시적인 성과를낼수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미 다 틀에 박혔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A라는 분을 만나나, B라는 분을 만나나, 우리 마을은 여기 뭐 서론, 결론, 본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됐습니다. 포시하나 틀리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분들을 만날 때 다른 분들이 계시면 다른 분들이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그후의 성향을 좀 저는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첫 번째는 이제 마을을 가면은 구멍가게를 들어가서 음료수를 하나 사면서 이제 물어본다든가 할머니집이 있으면 거기에서 조금 조금씩 그냥 뭐 할머니 여기 언제부터 하셨어요뭐 이런 얘기부터 그냥 일상적인 얘기부터 들어가는 거지 처음부터 어떤 뭐 저희가 이런 것을 조사하려고 왔습니다 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라는 얘기를 또 어르신들 은 되게 우리나라는 트라우마가 있죠. 민족 그 역사적으로.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해서 순사의 이미지라든가 뭔가 얘기 잘못하면은 6.25 때 잡혀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요. 저는 또 많이 그분들에게 존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나는 아무것도 몰라라고 얘기하지만 그...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게 저희한테 되게 중요하고 저한테는 선생님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보통 아유 내가 무슨 선생이야 이러면서 첫번게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특히 그런 그 많은 다수가 있는데서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갔을 때 훨씬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많이 찾거냅요 네. 그래서 노가다라고 얘기 드리고 인건비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이제 도 하도 될까요? 네. 내예술가 아, 물어봐주세요. 아이하셨으니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네, 감사합니다.